같이 다 죄의 악순환을 끊자 죄의 악순환을 끊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바꾸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나 어떤 열매가 없고 내적인, 내적인 변화가 없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일상으로 주어지는 시간 기계적인 그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이 시간 속에서 나에게 어떤 상황에 맞춰서 어떤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변화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변화무상한 일이 생기고 그게 잘될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고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변수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어떠한 기본적인 어떤 패러다임이나 구약에서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 있었지만 그 전통을 깨부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볼수 있도록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어떤 병이 생겼어요 병이 생기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 최소한의 그 병이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도록 적어도 병을 제자리에서 있게 만들고 할수 있으면 고쳐서 약을 먹든지 그렇게 해서 고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병이 생겼을 때그 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누군가에게 어떤 좋지 않 악순환 같은 일들이 계속 다람쥐, 채 바퀴 돌 듯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운명을 내가 편하게 살수 있고, 내가 뭐든지 할수 있는 내 인생에 어떤 비전과 꿈이 있었는데, 이 꿈과 비전이 완전히 부서지고 박살이 나버리는 좋지 않는 질병이 생긴다.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운명. 나에게 족쇄를 채우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온다 그것이 질병으로 올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 잘못된 만남에서 올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이 죄의 악순환들이 계속 생깁니다 악순환 안 좋은 현상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인생에 자꾸 반복에 대해서 다람쥐 채밖에 돌듯이 자꾸만 자꾸만 태풀이 돼서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원인인지 알수 없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는데 이것도 알 수가 없고 저지가 모르지만 자꾸만 자꾸만 태풀이 돼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죄의 악순환, 죄의 연결고리 같은 네 가지를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성해져서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니까 타락을 하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는데 죄의 종류가 수많은 음란과 우상죄를 짓고 요 타락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참다 참다 안 돼서 하나님이 손을 쓰시는데 어떤 손을 쓰시냐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정복되지 않은 가난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교만과 게으름으로 가난 칠족성을 담멸하지 않고 남겨두신 정복되지 않은 종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막 점점점점 점점 더 자라고 강해지고 강해지고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부수러 오는 거예요. 언제 부수러 오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가족이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꼭 전쟁으로 왔어요. 블레셋, 모압, 암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까부숩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서 다 박살이 나면 산속으로 굴속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강간을 당하고 살인을 당하고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회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너무 객기를 부리고 여유를 부렸습니다. 내 교만했습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막 아, 회개하는 거예요. 이 저민족에게서 우리를 좀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한 사사를 선택을 해서 그에게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음을 주고 강력한 능력을 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또그 사사가 죽고 그러면 편안해지면 또 이것이 반복이 있어서 죄의 악순환이 또 생기는 거예요 자 엎친 데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많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냥은 만날 수 없어요. 그냥 우르르 몰려서 구경꾼은 될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려면 나에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적어도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을 시킬 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코너로 나가게 돼요. 오늘 내가 이 말씀 들었네. 그럼 내가 오늘 적용을 시켜서 나는 그러면 오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시키지? 뭔가 적용을 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셔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직접 가지고 다 봐라. 병을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아프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서 막 착착착착착착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로고스가 레마와 함께 그 자리에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뚜나마이 같은 그런 능력들이 현장에서 나타나버려요 우리가 늘 꿈꾸고 그렇게 목회를 하길 원해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기도가 그 선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효력이 있어야 된다 증거의 효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효력이 나타나려면 내가 최소한의 주님의 역사하실 만한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 나에게 악순환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자꾸만, 자꾸만 생겨요. 자, 그러면, 주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두 명의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나사렛 예수가 어디 계셔? 어디, 어디, 어디? 나사렛 예수를 찾아서, 물어, 물어. 어떻게 주님이 움직이는 행렬을, 지나가는 행렬을 들었어요, 이제. 근데 보이지 않아요. 장애물은 자꾸만 자꾸만 생겨 주님을 보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도 안 보이니까 가다가 넘어졌을 것이고 사람이 치받쳤을 것이고 예? 내가 앞을 안 보이는데 앞이 보이지 않은데 그러니까 치료받고 싶은데 주님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2년 전에 인도를 갔더니 인도 저 힌두교 마을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생겼냐? 그러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아서 능력사역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딸과 사위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대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파스타 김이 왔으니까, 거기서 불세례책, 인도로 된 불세례책, 영어로 된 불세례책을 보고 우리 교회도 왔고, 나를 출정해서 가보니까요. 가서 보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분 동영상 봤잖아요. 춤추면서. 우리가 가면 거기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우리가 외국 집회를 가면 그 교회에서는 온갖 잔치가 다 벌어져요 그리고 인도 전역에서 사람들이 소문듣고 와요 별이별 소문듣고 오더라 인도가 얼마나 넓은데요 땅이 우리가 또 갔을 때 제일 더뭐 40도 50도 이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흘러 그래서 이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은 시원한 옷 입고 간단한 복장을 하고 설교도 하고 예배에 모이는데 나는 양복을 입고 양말 신고 넥타이 하고 넥타이 핀도 반짝반짝 반짝반짝 또 넥타이 또 얼마나 반짝거려 응? 한국 넥타이는 다 그러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아 나도 이렇게 하면 안되겠 다. 한팔 와이셔츠 딱 입고요. 양말도 벗었어. 양말을 벗으니까 또 바닥에 타이르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가슴 앞에 앉았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옆에 보니까 그, 그 목사님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앉아있네. 또 나는 무좀이 좀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우" 이러면서 은근히 양말을 벗네. "아, 너무 시원하네." 또 옷을 벗어야 되나요? 오. 맨발로 그냥 다음에는 나시 입고 설교해야 될것 사모님 다음에는 나시 입고 설교 출지도 몰라 그리고 막 춤추는데 여자들이 춤추는데 이렇게 춤추면 옆에 막 옆에 살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보여요 분명히 이야기하면 내가 볼라고 해서 본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인도 한 5시간 정도 그 거리에 차를 타고 어떤 신도교 맹인이 왔어요. 맹인이 와, 왔는데 너무 무서워. 눈이 눈에 백태가 끼었어요. 안 보여. 그 무슨, 저기, 뭐였죠 죽은 염소 눈 있잖아요. 그거 보셨는지, 염소 대가리를 삶으면 눈이 하얀게, 이렇게 돼요. 오른쪽도 왼쪽도. 근데 그분은 한쪽 눈은 이쪽을 하얀게 보는데, 한쪽 눈은 덜 하얀데 이쪽을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든 부분이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야. 누가 장님이 장님이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면 부담스러울 거냐? 안 나오면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항상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다 보고 있어요. 이게 보고 있어. 그다음은 주님 침을 뱉을까요? 눈을 쑤실까요 진흙으로, 침으로, 진익여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진흙또 그러다. 눈을 살살 비볐어요. 옆에서 사모님이 거두어주고, 성령의 불을 쏘고, 불 들어가고, 눈을 비비면서 또불 집어넣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이 나가기 시작하고, 귀신이 나가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너가 믿던 신을 내려놓고 가짜 신을 믿지 말고 진심으로 나를 구지로 영접하면 내가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겠느냐 아멘 아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지로 영접해서 이 자리에서 안난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 역사할 것이다 주님이 그러셨거든 집에 가자마자 눈이 보여 버린 거예요 간증을 보내오고 열심히 나온대요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따라다니며 소문을 들었던 이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할수 있는 게 귀밖에 없는 거 귀. 귀로 모든 정보를 다 듣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모든 병자를 만나서 다 고치신단다 너희들도 가보자! 야, 열심히 열심히 왔어요. 근데 주님은 떠나가시는 거야. 주님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으세요. 주님은. 주님은 도대체 어디를 가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치료받는 백성을 위해서,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기 위해서 찾아다니며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떠나가시 야, 주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이 소경 두 명은 막 몸이 달기 시작했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주님이 가버리셔? 어디로 가실지 몰라요.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세는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 소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시작! 어이! 어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고침받아요? 어? 자기를 막 가련하고, 치근하고, 불쌍하고, 나는 거지고 눈이 안 보이고, 어제도 구걸을 했고, 오늘도 구걸을 했고, 수많은 나날들을 일이 굴리고, 저리 굴고 넘어지고, 다치면서도 구걸을 해. 생명의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안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라도 찌르는 거야. 소리라도 지르는 거야. 소리라도. 할렐루야. 네. 주님이 떠나가시는데 두소경이 계속 따라오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가세요. 나를 불쌍히게 해서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근데 주님은 그냥 계속 가버리셔. 그냥 사정없이 가버리셔. 어떤 집에 네. 우리를 불쌍히게 달라고 하는데 어떤 집에 쏙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갔던 본인의 믿음으로 갔던 기어갔던 걸어갔던 간에 주님 앞에까지 어디 갔어요?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께서 뭘지하고 가시더니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너희 이일할 줄을 믿느냐? 그래 주님께서 너를 만져주시면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믿음대로 될지 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거야 믿음대로 나는 여러분들이 성전 움직이고 성전이 옮겨지는데 환상도 보고 주님 음성도 듣고 뭐도 보여도그말 들으니까 내가 받은 것처럼 가슴에서 손을 놓고 막 기도해요. 할렐루야. 아멘. 어제 사모님이 방언 기도를 했대. 요 성전 어떻게 할 거냐고 주님께. 방언을어렐루야 나스케라와 나라와. 어아스라비야쿵다라다비야비 그러진 않았겠지. 어할렐루야, 나라라렐루야 나스케라와, 나라, 나라, 나라. 올라 술복 그러니까 사모님이 에서 갑자기 오죠, 오죠, 오죠, 오죠, 오죠, 죠 왜 우리가 오조원을 구하거든요 오조 오조 오조 오조 오조 오조 받았다 받았다 받았다 받았다 그랬나 받았어 받았어 받았어 오조 입이 쭉 입이 뾰족 튀어나오면서 오조 오조 오조 오조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내 기분이 요새 굉장히 힘들어서 이렇게 재밌는 설교를 하고 싶지 않은데 가운데 쌍에 오면 내가 미치는 것 같아. 어저어저어저저어저 저, 저, 저, 저, 저. 받았어 다 받았어 다 받았어. 방언을 하는데 한국말로 그러더라는 거야. 응? 받았어나 받았다나 그거 그거 좀볼 것이 이유를 따지고 그러면서 몸이 막 반는데 아싸 아싸. 아, 아싸 아싸 아싸 아싸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밖으로 나가자 어디로 나가 네. 나쁜 현상이 지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한번 흉내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나와 보세요 가뜩이나 기분도 찜찜한데 얼른 나와요 이것도 상이 될 거예요 할 말이 없으면 사모님을 괴롭혀야 돼요 네. 그거 어제 기도한 대로 똑같이 해야 돼요. 악순환을 끊어야 돼. 요 네, 앞에서 방언하면서 이집사 얼굴이 찰떡 얼굴이 되도록 키워줘. 주음으로 당겨. 자 방언하면서 자 지금 이제 불고막 방언한다. 오, 방언하면서. 어, 어, 계속해 계속해 그게 몸을 흔들면서 방을 하면서 음. <웃음> 계속해 계속해 조금 더해 그래야 주님도 좋아하실 때 얼른 주지 오래 해야 돼 어. 300원 가지고 뭐 어디다 붙여 어. 오오 했는데 방어를 하는데 받았다 받았다 이렇게 나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받았다 받았다. 받았다 아니 방어을 어떻게 했는데 그걸 흉리를. 그래. 더 크게 더 크게 몸을 굴리면서 몸을 굴리면서 이렇게 일동 준비. 응. <웃음> 그래 더더 더. o p stop stop. 잠깐만 잠깐. 왜 이렇게 액션이 약해 세계적으로 다인 사람이 시작 오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똥 나온다 으쌰 으쌰 음. 뱃나와서 혈압을 왜 이렇게 떨고 그래? 오자, 오자, 오자, 아싸, 아싸, 싸 나가자, 나가자! 받았다, 받았다, 받았다! 근데 지금은 있다, 없다. 오시원은 그냥. 돈 납다. 예. 예. 내가 너희 이할 줄을 믿느냐? 네. 주님께서. 만지시면 우정은 이야기야. 일반 사람들도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외치면서 쫓아오니까,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 주님 좀 굳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저, 이 사람들, 꼭이 사람들 우리가 아는데 주님 좀 고쳐주시면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졌어요.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설교를 들고 있는 분,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 모든 멤버들도 주님이 교회 지금 이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오늘 11시에, 11시 3분에 내가 디에 도착했어요. 근데 문 잠그고 경비가 지나가는 거 실제 문 쳐다보면서 내차 뻔히 알고 사모님하고 오는 거 뻔히 알면서 그 내가 뭐문 열어줘요 그말 하려다가 그냥 에이 더럽은 그 그래서 흔들어 보니까 자전거 열쇠고리 같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요 이만큼 여유가 있어 사모님이 나한테 사 사모... 목사님 나는 날씬해서 빠져들어갈 수 있는데 목사님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사모님보다 더 날씬 한데 내가 먼저 들어갈게 봐봐 가볍게 대가리가 크니까 머리부터 옆으로 해가지고 쏙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되더라고 한번더로눈 빠질 뻔 봤어요 눈이 이쪽은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쪽 눈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저 오저 받았어 받았어 지방을 만한 건물 하나 가지고 엄청 의이대요이 지방만한 것도 우리는 없지만 <웃음> 반드시 오저오저 생기면 이 총무 우리 교회 앞에 쓰레기 청소시킬 거야 화장실 청소시킬 거야 화장실 청소만 하면 500만 원 줄게 한 달에 그러면 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화장실에 막히니까 북적북적북적북적 북적, 북적, 북적. 속에다 막 천번에 는데 에이, 에이 더럽어라 진짜. 에이, 진짜 자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야 벌써 한 10년 전인가 7, 8년인가 우리가 일본에 집회하러 갔었어요 일본에 집회하러 갔는데 일본 집회 갔다가 어느 여자 목사님이 하루만이라도 집회해달라 그랬어요 여자 목사님이 하루만에 집회해달라 그래서 목사님 가겠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집회하고 나서 술집에 바에 나가는 아가씨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를 대접했어요 그런 말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성도가 얼마나 없으면 그런 사람이 와서 봉사하겠어요 가슴이 매워 터지더라니까 그래서 막 그런데 갑자기 우리 김시훈 집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허리 디스크 협작증 한국에 나와서 수술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김 목사님한테 너무 걱정을 끼치고 실망을 많이 안겨드렸다가 양심이 신앙에 찔리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나는 뭘 찔리게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막 울면서 자기가 모아놓은 11조가 40만이에요. 4 0만이요 40만이 맞죠? 40만원이면 4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 11절을 모아놨어 근데 본인이 본인 교단에 돈을 내야 되는데 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 소식을 듣고 주님의 자기 몸이 아프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곧 한국에 나와서 수술을 받는데 주님의 교회 에꼭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11시에 11시 반쯤 그분하고 전화통화 해가지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주님이 막 임하시는 거야. 사모님 있지. 권사님과 김시훈 집사님 옆에서 같이 기도하시지.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데서 부자도 아니야. 진짜 센계척 교회. 정말 가난한 교회. 성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 교회. 그런 여정의 재물을 피눈물 나는 재물이 들어오고내 근데 오늘 통장 조회해 보니까 성도들이 턱 거리 띠졸름매고또 했더라고요. 전혀 모르시는 분이 또 헌금을 보내시거라고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힘내세요. 그런 분도 계시고 제가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어적 어적 받았어 받았어 받았어 다 받은 거야. 할렐루야. 걱정이 정말 많이 돼서 걱정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걱정이 하나도 안하고 너무 편안해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네. 은행권, 은행에 있는 직원들,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다 만나도 50억, 100억, 150억 커녕 5억도 융자 안 해준대요. 담보가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송도 보증을써 가지고 10년 동안 신용불량자였는데 지금 농협이나 k b 은행이 VIP라도 과거에 그건 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용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 우리 집도 사모님 이름으로 용자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걱정을 하고 싶은데 눈물 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오다가 갑자기 편안해져 버렸어요 눈이 이렇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웃음> 갑자기 웃음으로 바뀌어 버리네 주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야 주은아 너는 요새 어떠냐 아빠 나도 다급해서 기도는 하는데 도대체 걱정이 안 되고 너무 편안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아 진짜 미치겠네 근데 고민하는 것이라도 좀 보여 드려야 되지 않을까? 주님 앞에 응? 슬픔이 있는 것처럼 보여 드리고 눈물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 드려야 주님도 좀 그러시지 않을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슬픔 근심 염려을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 두 소경에게 내가 능히 이일할줄을 믿느냐 맹인에게도 최소한의 믿음을 요구하신거야. 너, 소리를 질렀지? 내가 너희들을 피해서 지나가는데도 따라왔지? 그래. 내가 너희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최소한의 믿음이 있고, 최소한의 고백이 있어야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영적 깨달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적인 어떤 변화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냥 소리만이라도 질렀도 질러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수 있다 저 사람은 신앙 고백이 없다 저 사람은 내적 생활에 문제가 많아 저 사람 믿음이 약해 절대 겉모습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없어 보여 교회 생활도 형편없어. 자주 안 나와. 그러는데도 주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정말 로 내가 이 일을 할줄 믿느냐? 내가 너의 악순를을 끌을 줄로 믿느냐?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말 하실 때 조건이 붙어요 조건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으려면 주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 혹시라도 너 지금까지 거지처럼 살았는데 소경인데 지금까지 싹꾼처럼 했는데 지금까지 가짜처럼 살았다 지금까지 신앙이 형편없어서 나를 얼마나 많이 배신했어 베드로 세번 공식적으로 부인했지 그래 나로 그러나 지금이 중요하다 진짜 내 속에 겨자시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 내가 이 일을 할줄을 지금 믿느냐 안 믿으면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믿느냐? 믿느냐? 진짜 믿음이 없으면 앞을 보지 못해 주님의 조건이라면 그런 거예요 혹시 지금 당장이라도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라도 과거야 그러나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의 믿음을 주님께서 의탁하셨어요. 믿음이확실을 주시는 말씀하셨어요. 을 너희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거다 그거 지금 당장이라도 믿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고백하고 지금 당장으로 주님을 원하고, 나를 원하고, 내가 고쳐줄 줄 믿고, 내가 너희 이해할 줄 믿으면, 그 믿음의 분량만큼 가는 거야. 구한 만큼 되는 거야. 구하고 찾고 드리면 그런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주님의 조건이에요. 같이 가서, 주님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너무 많이 커져서. 그래서,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이 조건이 맞나, 저 조건이 맞나, 이 조건, 저 조건, 저 조건 다 따져. 이 소경한테 그런 조건 없어요. 그죠? 주님께서 능이 일할 줄로 믿느냐? 그랬을 때, 믿느냐? 그러니까, 너 믿음대로 될 죄다. 소경의 믿음이 얼마나 약하겠어요.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최소한의, 앞을 보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표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대답이라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라도 해라. 아멘이라도 해라. 굉장히 맑은 아멘이 나오네. 그들의 믿음이 오래지않는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지금 당장 주님께 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주님께 맡기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오래 믿는다고 해서 그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믿는다 할지라도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나라 에에서 나를 기억해서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제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수준은 아니야 이제 우리는 믿으면 믿을수록 단순해야 되고 믿으면 믿을수록 진실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안에 갖춰져 있는 부피를 다 빼야 돼요 더 순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 우리에게 임하신다니까요 중한가사이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아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분으로 어떤 능력으로 인지하느냐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 어떤 이중성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고난, 질병, 환경 뭐 이런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거지였고 구걸한 사람이고 가난있고 질병이 있었고 자 영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악순환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길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 응답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가 있느냐? 그거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니 하이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시되 너희 믿음대로 대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음이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전파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급한 일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표현을 주님께 하시고 주님 헌금도 표현하는 거거든 기도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도 표현하고 또 봉사로도 표현하고 성령점으로 표현하고 주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맞게 이끄실 때는 표현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나쁜 현상 좋지 않은 현상 자꾸만 되풀이 된다면 이거 끊어버리시고 주님 앞에 표현해서 믿음으로 우리 운명을 다 바꿔버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현, 현장에 있는 이 역경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잡고 내가 이것을 기회로 삼고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계기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